일반 수세미로 네.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수세미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일단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안녕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우후. 우후.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뜻 보면 은 뱅업화 술빵이 아닌가 <웃음> 환경 먹거리. <웃음> 수세미는 그 식물의 열매를 아 말린 거고 또요 네. 스펀지는 바다 생물이에요. 생물이라고요? 맞아요. 바다 생물. 그러면 얘 지금 그 하늘나라로 아 아, 네. <웃음> 지금은 용궁 가셨는데. 용궁 아, 가셨구나. <웃음> 요게 원형인데 아 그럼 이걸 잘라서 요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요게 아 이게 어, 너무 커서 안 당긴다. <웃음> 수세미 오일을 삶아서 껍질을 네. 벗겨서 말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꾸 뭐가 떨어져요 이렇게 보니까 <웃음> 이거 보이세요? <웃음> 자꾸 떨어져요 네. <웃음> 가루도 떨어지고 <웃음> 다 섬유질이라서 환경에 괜찮거든요 음. 씨앗도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아. 섬유질이 자꾸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딱잘 씻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쓰기 편한 형태로 할수 있더라고요 아. 물에 불려서 쓰면 점점 아.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바로 물에 살짝만 적셔서 쓰는 게 아니라 한 10분? 충분히 불리면은 음. 쇼핑팬도 무리 없이 닦을 수 있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조금 오. 이제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좋은 아이템이 되겠네요. 아, 좋은 건가요? <웃음> 인내심을 뭐, 목욕할 때도 쓴다고 푸지 <웃음> <쓰지> 않을까요? <웃음> 비누 받침으로도 얘가 물이 아. 되게 잘 빠지거든요. 왜 저희 저번에 응. 설거지 비누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주방에서 쓰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위에다가 그걸 두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웃음> 그 네모난 친구 네, 맞아요. <웃음> 이 스펀지라고 어... 하더라고요 스펀지 그 애니메이션이 다큐예요 다큐 인간극장 아, 다 살아있는 동물로 만든 <웃음> 이게 설거지용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목욕하는 용으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이거는 수세미처럼 사용하기 전에 불려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냥 쓰면 되나요? 아 얘는 그냥 물만 잘 흡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면 엄청 부드러워요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어, 가격. 어, 난... 가격은 가격 어떻게 되나요? 수세미가 조금 더 저렴한 판인데요 네. 이 수세미는 이거 요... <웃음> 원형을 한개 2,500원? 오, 싸네요 맞아요 어.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또 여러 개 사면 더 싸고 혼질된 거는 네. 5개에 4,000원에 팔더라고요 스펀지 가격은 뭐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 만원 정도 했고요 꿀원이라든지 <웃음> <웃음> 그런 거 하기도 네. 하고 음. 수세미보다 스펀지가 비쌀 수있 밖에 없는게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얼핏 들었을때 보니까 그리스에서 왔다고 아 그리스 말고 이탈리아 이탈리아구나. 맞아요. 네. 지중해 바다에서 잡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그 주방도구 같은거 쓰다보면 깨끗하게 쓰려고 삶기도 하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근데 얘네는 생긴걸 보니까 삶으면 안될거 같은데 <웃음> 네, 요 수세미는 삶아도 되는데 아. 스펀지는 삶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좀 아, 예, 삶으면 큰일날거같이 생겼어요. 어, 스펀지는 삶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물에 되게? 잘 빨아서 건조를 잘 시키면 되고 음. 또 수세미는 식물성 섬유질이라서 삶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 하나당 혹시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잘 말려서 쓰면 6개월도, 6개월? 네, 6개월 정도 쓸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잘 말려서 쓰려고 이렇게 아 어, 우와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 하시나데요 신기하잖아요 <웃음> 여기도 보시면은 아, 집핀 자국인가요 설마? 맞아 집어넣은 자국이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이게 보면서 무슨 자국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수세미 직접 한번 써보셔야죠? 네 <웃음> 아, 왜냐면 제가 지금 되게 애지중지하는 톰블러거든요. 흠집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음. 했는데 가봅시다 아, 이거 사용할 때 네. 물에 적시면은 수세미의 냄새가 나요. 오이 비누 같은 냄새. 아, 저그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웃음> 오, 네. 다행이다. <웃음> 그거 완전 호불호가 <헉으로> <웃음> 맞아요. 전 오이 비누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설거지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물에 한 10분 정도 불려 놓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물에 불리니까 더 뱅어포 같아.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뭐 어, 느낌 너무 좋다. 아, 제가 한번 써본 사람으로서 거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거품이 이렇게 나요. 오 거품을 <웃음> 제가 다 먹었는데요. 거품이 내가 <웃음> 거품을 잘 먹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 <웃음> 제가 왜 당황을 했는지 <웃음> 수세미로도 한번 해볼까요? 수세미를 불려놔서 아까는 되게 바삭바삭했는데 이렇게 거품이 되게 잘 나거든요. 수세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제가 아까 번대기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지금 음, 향이 뚫고 들어오죠. 그래도 텀블러가 되게 깨끗 게잘씻겼어요 설거지 응. 만족도는 아주 굳입니다 잘 씻기네요 수세미가 확실히 설거지 전용인 수세미가 거품이 더잘 나고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 거품을 계속 빨아들이더라고요 이 해면이 맞아요 누가 제 거품을 <웃음> 다 가져가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거품을 충분히 냈는데도 자꾸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얘가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설거지용으로 나온 수세미를 쓰는 게 훨씬 좋다 일반 합성 수세미로 네.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수세미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합성 수세미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계속 계속 떨어지면서 오. 수세미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라고 해요. 제가 맨날 <웃음> 설거지를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네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지면은 물로도 흘러가게 되고 크릴 수세미가 약간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크릴 수세미를 썼었는데 얘네가 기름 흡착을 음. 쫙 해가지고 세제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크릴 섬유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잖아요 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게 맞는지 음. 이제 지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렇죠. 수세미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어우 찍으셨네요. 저는 네. 약간 게으른 사람으로서 네. 아 설거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면서 약간 당궈놓는 시간도 저한테 음. <웃음> <웃음> 약간 마음의 준비처럼 이 친구도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쓰면 음. 좋을 것 같아서 설거지해보고 확실하게 뽐뽀가 왔는데요. 어. 거품도 되게 잘 나오고 잘 씻기는 느낌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스펀지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 반기네요. <웃음> 이게 원래는 세안용이라서 설거지에 뭐 그렇게 크게 적합하지 네.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품물 너무너무 음. 빨아들여서 세척용 자체로 조금 쓰기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세미만 지장을 두 개를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지장을 몇 개를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또 저희 지장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안녕! 가만히 봐주세요. 죄송해요. 분위이 너무 웃겨, 웃겨.